5,000원으로 고객 점유율 600% 성장시키는 유튜브 마케팅 특별한 비결 그 두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마케팅연구소곽군표입니다 지난번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잠재고객, 가망고객 구매고객, 고정고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강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으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 뉴스를 클릭하셔서 1강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재고객에게 인지를 시키고 가만고객으로 유도하고 구매로 전환시키고 또 유지하는 각 단계별로 적절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잠재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또한 감동하게 만드는 기법이 존재하고 그 바탕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 철학이 존재합니다. 자, URM 이제부터 유튜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즉이 기법과 일반 광고 대리점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 광고의 특징은 광고 대리점의 수익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DRM 기법은 오로지 결과만을 중시하는 방법이자 철학입니다. 기존 광고 대리점 광고의 몇 분의 1 또는 수십 분의 1 비용으로 더큰 성과를 낼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프로세스에서 제일 먼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은 누가 나의 고객인가를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이 부분을 아주 세분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를 타깃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매우 많으십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 등 많은 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전체를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고객을 세분화해서 유튜브로 인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식당 매출이 떨어져 잠못 이루시는 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와 같이 가만 고객의 고민과 탈피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그럼 잠재 고객의 고민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배가 고픈 나의 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질문을 통해서 먼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품을 말하기 전에 유튜브로 당신은 혹시 이러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라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모여든 고객이 바로 가망고객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랜딩 페이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미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 3개월 만에 식당 매출 200% 올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고 정보를 얻기 위해 고객 정보를 남기면 즉각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됩니다. 그렇게 확보된 가망 고객에게 지속적인 매출 올리는 방법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가망 고객을 교육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게 되고, 고객이 스스로 구매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망 고객은 스스로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료 교육을 통해서 실제 매출이 오르는 방법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해결책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고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잠재고객, 가망고객, 구매고객, 고정고객 별 각각 다른 시나리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잘 구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출은 광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과 관련된 랜딩 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 기초 강좌 100% 무료 공개 경쟁자는 아직 없습니다. 유튜브 마케팅 내일 당장 경쟁사의 영상이 상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의 영상에서 유튜브 마케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세요. 유튜브 마케팅 7일 집중 무료 강좌 본 강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등등 자 지금 랜딩 페이지를 보셨는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기업이 자사의 상품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방식은 철저한 대기업 방식입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흔히 보는 광고 중 벤츠 광고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벤츠를 사고 싶은 욕구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위주의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은 고객을 확보해 가는 기법을 추구합니다. 대기업 이미지 광고와 리스폰스 마케팅 차이는 고객의 정보를 남기게 하는 매력적인 가치 제한이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삼각대 비용 5,000원으로 엄청난 고객을 무료로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미나와 컨설팅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것도 완전 자동으로 말입니다. 이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특징은 몇 명이 가망 고객으로 등록을 했고 몇 명이 세미나를 신청을 했고 다시 재구매가 몇 명이었는지 수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과 구매 전환율 재구매율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그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즉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제품은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즉시 효과를 볼수 있는 정보 제공형 광고여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기업과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튜브 마케팅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애플, 벤처 같은 광고는 굳이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미지 위주의 마케팅을 합니다. 이미지만으로도 유튜브 마케팅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재고객이 자사의 상품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유튜브 플랫폼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정상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현상을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안심하고 구매하고 싶은 그 가치 제한의 프로세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그 어떤 플랫폼이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이렉트 리스포스 마케팅의 단계별 공략법은 말입니다. 투스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겠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해서 먼저 고객을 모은다는 단계이며 잠재고객 입장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가치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또한 없어야 합니다. 가치 제안을 할 때는 자사의 상품이나 상품과 관련된 이익이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가치 제안은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민을 반드시 해결해 주는 제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주 유익하고 고민과 불안이 해결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의 고객으로 유도하는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투스텝 공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또는 고민이 해결될 해결책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든 가만 고객에게 아주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상황인데도 판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어프로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고객이 먼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 직접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업 마케팅과 유튜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재고객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가치 제한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대표님께서 아주 저비용으로 수많은 가망고객을 공짜로 확보하게 해주며 막대한 부와 이익을 안겨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강에서 잠재고객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사의 매출 상승과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